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디는 체인소문 5화를 리뷰해볼게요. 덴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슴을 만져보는데... 덴지는 자신이 기대하던 느낌이 아니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덴지는 공안에 출근해서 마키마마 서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에게 어떤 고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덴지는 가슴을 만져봤는데 별 감흥이 없다고 하자 마키마는 덴지에게 야한 일을 상대가 이해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덴지에게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와 미쳤다. 마키마는 덴지에게 13년 전에 미국에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총의 악마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덴지에게 만약 총의 악마를 죽인다면 또원 하나를 뭐든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덴지는 마키마에게 그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그 정도로 총의 악마가 강하다고 말했고 총관련 사건에 총의 악마가 나오고 5분만에 사람 120만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의 악마 사건 때문에 악마의 공포심이 커져서 모든 악마의 힘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마의 동기부여를 받을는지는 총의 악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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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는 악마를 제거할 때 댄지랑 파워를 투입하고 만약 댄지랑 파워가 악마방으로 돌아서거나 도망치면 사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미룸는 분발하라고 악마를 죽인 사람은 보려다 흡수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덴지는 키스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키마의 첫 키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히메노는 두꺼을 바꿉니다. 그 덴지는 아키마의 첫 키스를 니다 젠지는 디키스를 받을 생각에 혀를 내밀어 호텔 내부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이는 젠지가 힘에 놓이게디키스를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고래티스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젠지 일행은 악마를 찾고 있는데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코베니에게 달려들었지만 갑자기 공중의 목적을 붙으며 파워가 악마를 죽였습니다. 힘의 넣는 고스트 악마랑 계약을 했습니다. 힘을 쓰는 대신에 오른쪽 눈을 잡고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한테는 총계살댐이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아원을 히메노한테 까불어서 고스트 악마한테 창교육을 당합니다.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주졌던 악마의 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라이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팔층으로 내려온 아라이 이것으로 체인소는 워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